되게 짜른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, 시간에... 그래비 좀 빨리 끝나는 것 잖아요. 오케이 알겠어. 나를 공전하고, 호흡을 더. 면 들면 막. 알겠네.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. 네. 좋은데? 아, 터지지 말고 그냥 애로 가라고. 아, 길이 안 맞았다. 음, 응. 네, 좋네요. <웃음> 딱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. 리듬감은 확실히 좀.. 나도 첫 번째 거 비슷했구나. 좀 부드럽게 이어지는.. 그거가 더 발음이 편해서. 캐도 백 없이 계속 달려가지. 나어 데이 살때 데이 쓰살때 위로 올라가서 이익이 난 것. 같아. 지나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. 와우, 대박이지. 어차 하나 없이 난 날. 오버랩 되는 게 있지 않아요 없어 나는